몇 명이요? 어제? 드러난 밀정만 이거 하나 바로잡자는 게 양심주의입니까? 감정주의입니까? 요거 구분 안 되시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지 노예인지 물어보세요. 내가, 내 마인드가 주인 마인드인지 노예 마인드 반봉건, 반외세가 조선 후기 정서였어요. 동학이 주장한 게 뭡니까? 반봉건, 조선왕조 개혁하자, 반외세, 일본 몰아내자입니다.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일본을 좋아했다고요? 일본 지배를. 체념하고 사신 거예요. 장기화되니까. 여러분도 태어나서 서른다섯 살될 때까지 일본 집에 받아보세요. 그러면 당연히 그 세계 속에서 상상을 하지.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란 것도 아시고, 제가 몇 가지 좀 도움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